하이 퍼포먼스 프리미엄 S05, S40 난삭제 전용 제종 UNC805, UNC840 UNC 시리즈의 개발로 항공, 발전, 의료, 방산 등 다양한 고객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UNC 시리즈의 고소, 고위성 가공은 자사 기존 제품 및 타사 유사 영역 제품과 비교해 인서트의 마모 상태 및 가공물의 면조도 시수정밀도가 우수하며, 뛰어난 칩 제거량으로 고객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 UNC 시리즈의 고이송 가공 또한, 동일한 피삭재와 가공 형태에서 UNC840이 기존 PC5000 시리즈보다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울트라 CVD 코팅 기술을 적용한 터닝 S-05 그레이드 UNC-805와 밀링 S-40 그레이드 UNC-840의 출시를 통해 내열 합금 부문에서 보다 광범위한 고속 및 고위성 가공이 가능해졌습니다. UNC 시리즈의 향상된 품질은 난삭제 가공에서 보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UNC 시리즈의 고속 가공은 자사 제품 및 타사 제품과 비교해 인서트의 마모 상태, 면조도, 칩 처리성 부분에서 생산성 향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UNC 시리즈는 타사 대비 가공물의 치수 편차 없이 가공이 가능합니다. UNC805의 우수한 성능을 통해 면조도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UNC805는 난삭재 가공에서 C, S, W 타입의 VP2, VP4 및 MM 칩 브레이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V타입에서는 신규 개발된 M-U, L-U를 갖추어 치핑, 파손 없이 안정적인 마무리 가공이 가능합니다 UNC840은 난삭재 가공에서 MN 시리즈 칩 브레이커와 높은 가공 효율을 보이며 R, A, L, W타입의 주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UNC 시리즈는 초인성 모재 적용을 통해 난삭재 가공 시내치핑성과내균열성이 향상되어 우수한 공구 수명을 제공합니다. 코어로이가 개발한 난삭재 전용 울트라 CVD 코팅 기술은 우주 및 항공용 부품 분야의 특징인 피삭재의 내열성을 보완하기 위해 높은 경도와 윤활성을 제공합니다. 하이 퍼포먼스 프리미엄 S05, S40 난삭제 전용 제조 UNC805, UNC840